여러분, 네, 오늘 갑자기 이렇게 업로드 한 이유는 왕샴레에 지금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아마 이거 올라갔다 지금 안 끝나지 않을까? 이게 소진식까지거든요. 이게 50% 확률로 하나를 더 주는 그런 이벤트를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왕샴레를 갔다 왔습니다. 안 가보신 분들을 위해서 대충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 보시고 가겠습니다. 딴! 오, 여기 처음 가보지 않니? 어머나! 오! 진짜 부다이 크니까 배경지를 하니까 예쁘네어 한번 만들어봐. 어? 여기 뭐 신상 있니? 어케 없는데? 아 뭐야 신상이 없잖아. 아 짜증 난다 정말. 어 저기 있다. 어머 여기 있구나 밑에 있구나 신상.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뭐 숫자가 이래? 두개있는데나 진짜 그 50% 확률 안 나오면 아주 그냥. 아 빨리 줘. 내거 줘. 내거줘 빨리 줘. 어 당첨됐어 당첨됐어. 빨리 줘왜안 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어,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어,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 빼야지 그래 그빼 그래 그래 빨빨그빨빨빨빨래어어디 어, 어디로 래 그래 그래 그래 하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빨리빨래안 하고 어 잠깐만 하나 래그 줘야 되는데 어디즈라그라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저셋 중에 하나인 것 같아. 차라리. 아우씨, 양. 아우씨, 이제 별로 좋아지지 않니? 1위네 아우씨, 이거 싫은데. 바꿔줘. <웃음> 이렇게 했어.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왕쉘 레이에서 이렇게 뽑아왔어요. 네버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번에 핫하다고 해서 여기 보시면 보시면 쏠다. 온라인은 빨리 품절 되지만 오프라인에서는 당일락하면은 있을 수 있다. 스컬 판다라는 액션 컷 시리즈 시브랑인데 영화 뭐 그런 건가 봐요. 이게 뭔지 난잘 몰린단 말이야. 그냥 여자아니에요 영화 쪽 그런 아이들인가봐요 어떤 애가 꼭 나왔으면 좋겠냐면 은 영화감독 시크릿 <웃음> 절대 안나오겠지만 그리고 이 픽은 완전 그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일 안나왔으면 좋겠는 애는 얘야 그러니까 곱창을 뒤집어 쓰고 있는 줄 알았어요 저는 아파트 거기 메인에 있는 사진 보면 장기를 이렇게 얹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고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검은색 치마 입은 이 소녀도 안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거 뽑기 전에 얘부터 먼저 뽑을게요 덕후 덕후는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모나 토끼 나왔으면 좋겠는데 절대 안나오겠죠 기대도 안해 솔직히. 모, 뭐든 나와도 어차피. 어, 커 대가리가 커 대가리부터 잡히네. 어, 와 어! 짠! 아! <웃음> 어나 금손인가 봐. 근데 딱 원하는 이 토끼가 나왔어요, 여러분. 그 중에서도 당근 이렇게 이 들어가 있는 생각보다 귀여운 아이가 나왔어요. 오, 생각보다 귀여워. 어 귀엽네. 어 생각보다 귀엽네. 대망의 이두 아이. 과연 제가 금손일지 똥손일지. 네. 커? 무엇이, 무엇이 있을 거냐? 오, 발이네? 하나, 둘, 셋! 어머! 똥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드리 햇번 같은 느낌이에요, 여러분. 오드리 햇번. 진주를 하고, 치마 예쁘게. 읍시 하고 있는. 오, 역시 디테일은 뒤집어져. 여기 위에도. 진주로 이렇게 하고 어머 궁둥스에 핫트가 까맣게 있네요? 어 밑에 판이 있나보다? 여기 군형수 뚫려 있는 거 보니까 볼터치하면 약간 이렇게 화장한 느낌? 이게 라이징 스타일이거든요 얘가? 이제 남자 주인공이 나와야 될거 아니야 어머 이게 까불수야 원래 이렇게? 우와 카드가 너무 이쁘다 <웃음> 여러분 카드 봐요 영어 티켓 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 삐에로도 좋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안 나왔으면 하는 애들만 안 나오면 되는데, 꼭안 나왔으면 하는 애들이 나온단 말이지. 여자 주인공 나면안 돼. 난 남자 주인공 나왔으면 좋겠어. 네. 아... 아... 어... 발 보여 발이 먼저야. 어... 갈색... 갈색신발 <웃음> 나왔으면 좋겠다. 했던 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와, 귀여워... 보안관이에요, 여러분! 금손이다 노아스토리는 금손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으면서 보안각이 나왔습니다. 햄버거랑 이 안에 또 크기는? 그게, 그게 있을 거예요. 껴서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뭐야? 음료야 뭐야? 이렇게 나왔어다 보안관이래요. 왜 보안관이야? 아, 역할이 보안관인 거야? P.S. 왜 s p G 모자도 예쁘고 일단 이게 뭐야? 킬더 마우스? 뭐야? 왜 햄버거를 먹으면서 쥐를 죽일까? 이게 무슨 일이지? 음료수토커 컵인 줄 알았는데 쥐를 죽이는 거네? 뒷모습은 궁금스의 이렇게 옷을 기어 입은 듯한 거야. 양말도 살짝 보이네요. 어, 은근히 근데 잘 어울린다. 둘이 뭔가 커플 같아. 어, 괜찮아. 마음에 들었어. 오, 남자랑 애 여자애랑 이렇게 딱나니까 뭔가 이렇게 상황극 부잣집 딸내미와 열심히 살아가는 남자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 카드는 이렇게 어 귀여워 이거 귀여운데? 얘랑 뭐 다른가? 날짜 뭐 티켓 이건 다 똑같아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살짝 입덕한 느낌이야 살짝 이렇게 해서 오늘 뽑은 아이돌 새아이 나왔습니다 저번에 안 나왔던 비모 있죠? 얘네 당근마켓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너무 귀엽죠? <웃음> 여러분 똥손들은 그냥 당근따라 가세요 괜히 이상한 거 나올 바에는 당근나라에서 당근마켓에서 구입하면 얼마나 속 편해 마음 편하고 어, 생각보다 되게 예쁜데 왜 인기가 많은지 좀 알겠어요 실제로 보니까 실물을 이렇게 뽑아보니까 네. 오늘의 노아 스토리는 아주 살짝 끝해갖고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영상은 제가 대구 여행! 대구에 과연 어떤 귀여운 것들이 있는지 대구에 어마어한하플들이 있어요 이거에 궁금하다면 구독과 조,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네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언박싱 해봤습니다 이런 것도 재밌네 간단하게 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지금 노아 스토리 노였습니다 <웃음> 안녕